안녕하십니까. 레슨 잘하는 기타리스트 김윤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포의 눈물을 D마이너키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스케일 블럭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D마이너키는 플랫이 하나 붙어있어요. 플랫이 하나 붙어있는 거는 F 메이저와 D마이너키 이렇게 두 개가 나란한 조를 같이 쓰게 되는데 목포의 눈물은 D마이너키입니다. 그러니까 D마이너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어, F키 스케일을 알면, F메이저 스케일을 알면, 그대로 똑같은 자리를 그대로 쓰게 됩니다. 어, 그리고, T자리에 플랫이 하나 붙어 있어서, T에 플랫을 붙으면, 솔페주 개명 읽기로 하면, 테 라고 있습니다. 테. 어, 플랫은 에가 붙어서, 테가 됩니다. 그래서 개명을, 어, 파부터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파, 솔라, 테, 도, 레, 미, 파. 이래가지고, 하면 F키 스케일이 되는거고요레 부터 읽어가지고 레미파솔라테도레 하면 D마이너키가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는 같은 자리인데 어, 레 부터 시작하면 마이너키가 되고 파 부터 시작하면 어, 메이저키가 되는거죠 그래서 스케일 블록은 같은데를 쓴다 라는걸 알아놓고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옥포의 눈물에서는 D마이너 키 스케일을 세 가지를 써요 1포지션 스케일, 5포지션 스케일, C 포지션 스케일을 쓰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거 1포지션 E폼 스케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5포지션 C폼 스케일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C 포지션 G 폼 스케일 들어갑니다 이렇게 써요 너무 빨리 지나갔죠 스케일블러를 가장 빨리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레슨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터득한 방법인데 먼저 손가락 번호 자리를 외웁니다 입으로 먼저 1, 2, 4, 1, 2, 4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요. 그다음에 그 손가락 번호를 말하면서 손가락을 실제로 붙이는 거죠. 1, 2, 4, 1, 2, 4 이런 식으로 붙이고 그래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면 손가락이 자리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찾아가게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개명 자리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을 해서 개명을 라테, 도레미파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3단계로 하면 어 비교적 빨리 외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방법을 써서 많이 외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